안녕하십니까 부동산마켓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던 물건인데요 아직 남아있어서 다시 한번 올려 드릴까 합니다 어, 위치는 이제 대전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어, 이 지역은 대전에서 이제 개족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요 황토길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어, 그 초입에 위치한 이런 상가인데 상가 건물입니다 근데 이 상가의 특징은 예, 주위가 다 개발 제한 구역 내 독점 상가 라는 점입니다 요게 예, 이 매물의 어, 메리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1층하고 2층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용도 추천 용도는 카페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건물 매매가격은 12억에 이제 나와 있고요 음. 이 도로 앞쪽으로 어, 어, 이 황토길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옆쪽으로는 이제 주차 공원이 한참 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상으로 살펴보시면 예, 여기가 이제 개죽산입니다. 대덕구에 전개족산 성도 있고요. 지금 음, 계족산 산림욕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주위로 황토길리 어, 둘레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한테 인기도 많고 또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지, 전국에서도 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초입에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요 어, 그러면 이제 한번 건물 어, 내역을 칠판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내역인데요. 매매가는 12억에 나와 있고요. 대지가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순수 대지가 175평 정도 되고요. 이 앞에 이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 25평 답으로, 어, 공무상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로 내지 이제 주차 입구로 쓰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 건물 바닥면적이 42.48평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어, 또 2층에도 이제 예,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년도는 14년 2월에 준공이 됐고요 주차장 공부상 주차장은 2대 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0여대 주차 가능합니다 어, 대출 금액은 현재 2억원 설정되어 있고요 음. 어, 실투자금 10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의 특징은 어, 개발자연구역 내 유일한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음, 대전 개족산 장동휴양림 황토길 맨발축제로 유명한 곳이고요. 어, 도심 자연공원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일반인들의 건축행위가 금지되는 곳으로 본 건물의 희소성이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주종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수많은 인파들로 붐비는 곳에 위치한 아주 값진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주변에 있는 노점상 같은 경우도 거의 철거를 다 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 아주 독점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은 야외 촬영 사진을 한번 연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어, 꼬마빌딩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대부분 어, 개발 제한구역이라서 예, 건물이라든가 일반 어, 영업용 건물들이 입점할 수 없는 곳입니다만 어, 특별하게 원주민 위주로 이주권이라든가 이런 걸 얻어서 어, 건축을 한 어,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도 좋고 이소같이도 아주 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해서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산림욕장 어, 풍경도 한번 보여드리고 주변 환경을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릴까 해서 지금부터 어, 산책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이곳 인파로 인해서 인산이내 어, 발디는 틈도 없고 차량도 가 매우 이제 혼잡한 곳입니다만. 어, 오늘은 평일 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라서 간적하니 어, 산책을 즐기는 예, 사람들 장이렇게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은한 오후 3시 정도 됐는데요. 아, 주변 한번 둘러보시,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토길 옆으로 예,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어, 물줄기가 아주 경쾌하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천 모습이네요. 어, 꽃도 많이 피어서 한참 이제 만개하기 직전인데 어, 경치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자, 풍경을 한번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으로 어, 황토길로. 계속 올라가시면 은 어, 계족산성 못해 가지고 쭉 어, 돌아보실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주목적이 꼬마빌딩 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주변 환경이라든가 예, 주변 분위기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시 어, 이쪽 산림욕장 입구 쪽으로 다시 걸어서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만에 사무실에 있다가 선물에 어, 밖에 나오니까 아주 기분도 좋고 공기도 아주 상쾌하니 좋습니다. 그러면 은 앞쪽으로 가서 해당 물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어, 14년도 중공이라 어, 어, 건물도 깔끔하고 주위에 어, 이제 벚꽃하고 그 네, 다음에, 네, 어, 저, 복숭아꽃인가요? 이렇게 이제 주변에 꽃도 아주, 어, 만발하게 피어있어서 아주 이쁘고 참 좋습니다. 어, 대지는 약세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가 99.8평, 약 100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이 마당으로 쓰고 있는 이, 이, 쪽 부지, 이쪽이 한 70, 에, 5평 정도 되고요 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도 어약 2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도로변 옆으로 이 하천, 하천이 하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어 하천이 빙 돌아서 대지를 감싸고 흘러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 2층 현재 식당으로 운영 중이시고요. 네, 1층 식당 홀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용 면적이 42.48평, 43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벚꽃하고 뱃꽃. 등이 어우러져서 주변 경관도 아주 좋고 어, 현재는 식당으로 어, 점심시간 이제 끝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예, 한산한데요. 전용 42.48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쪽이 주방 모습입니다. 방 있고, 꼬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이 바깥쪽 계단실 옆에 있습니다. 계단실 뒤쪽으로 남자 화장실 네, 옆에 여자 화장실 이렇게 일치해 있고요. 음. 자, 그러면 2층으로 한번 올라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층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남녀 화장실 이렇게 있치고요 2층 내부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어, 면적은 한 27.4평 정도 나옵니다. 네, 카페라든가 커피숍으로 휴게실으로 이렇게 운영하셔도 좋고요. 2층의 장점은 예, 네, 바깥쪽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발코니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테라스를 잘 활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 테라스도 한번 나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주변에 한참이 복숭아꽃 같아요. 복숭아꽃 같은데 그것도 아주 이쁘고 어, 예. 저 앞쪽으로 보시는 데가 어, 장태산 황토길 황토끼리, 장동 황토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발코니가 이렇게 돼 있고 발코니만 해도 한 어, 20평 2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장동 황토길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은 도로변으로 차량이 이렇게 너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이렇게 즐겨 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변의 건물이라고 이는 분건물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앞쪽으로 보시는 데가 어, 앞으로 주차장하고 공원으로 들어설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부터 해가고 소나무 어, 식재되어 있는 곳,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으로저 어, 장동 끝. 어, 마을 있는 입구까지 네.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건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브리핑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예. 예. 지금 총 3필지로 되어 있고요. 3필지 합이 어, 약 200평, 660제곱미터 정도 되시면 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예, 대지가 좁힐지그 예. 다음에 앞쪽 포장되어 있는 예, 도로는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25평 정도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